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웃음> 뭐야, 뭐야. 어 들어오고 계신다. 어, 가디건 벗을 거야. 더운데. 조금 들어줘.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브이 V, 오랜만이죠, 여러분. 그것도. 개인으로 하는 브이라이브는 또 정말 정말 오랜만인데 지금 퇴근하고 있어요. 저는 방금 인기가요를 마치고 퇴근 하는 중이랍니다. 오늘 니트 귀여운 거 입었는데 촬영하려고 오늘 귀여운 니트 입고 왔습니다. 안 되겠어. 또 와주세요. 여러분 다들 인기가요 보셨나요? 유진아 점점. 다들 보셨는지요 인기가요 마지막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 많으셨어요 냉, 네 고생했어 인기가요 봤지 생했어요. 다들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라고 하니까 아직 사실 실감이 안 나는데 제가 인기가 첫 방했을 때도 퇴근하면서 이렇게 그 라이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날씨도 지금이랑 비슷했고 그래서 뭔가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스해달라는 얘기가 역시나 엄청 많군요 이제 오늘이 3월 27일이니까 4월 5일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하지만 인기가요를 보셨다면 제가 스포를 했던 거를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나중에 공개되면 오! 니진이가 아주 큰 스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또첫 방송이랑 아예 똑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진짜 정말 똑같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대기실에 이렇게 현수막이랑 이렇게 해서 꾸며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착장이랑 지금을 보는데 1년이지만 그래도 뭔가 오 햇빛이다. <웃음> 뒤에서 나왔어. 1년이지만 그래도 좀 변화가 있긴 하더라고요. 많이 컸더라고요. 거야. 잘해요. <웃음> 오 언니 인기가요 MC 기간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의상은 무엇인가요? 음 마음에 들었던 의상?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저는 아 뭐가 있지? 진짜 마음에 드는 착장 많았는데 초반에는 엄청 특이한 컨셉을 많이 했었잖아요. 막 컴백주에 컴백 하시는 선배님들 맞춰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가 있었지? 스카우트? 오 스카우트 한복 수트! 오 오늘 막방이 제일 좋다는 분도 계시고 저번 주에상저 저번 주에 뭐 입었죠? 저거지 뭐죠? 골프. 골프 아 골프 골프르고 골리니 골리니 작장을 좋아하셨군요 아저 그것도 좋아했어요 1주년 기념 드레스도 좋아했어요 그것도 좋고 첫방 의상도 역시나 좋아해요 기브럽 무대 저도 최근에 그 직캠 다시 봤는데, 아주, 긴장했더라고요. <웃음> 긴장한 오렌지 옷 색깔. 교복? <웃음> 아, 맞아. 원래 동복. 동북? 아, 동복이 아니지. 뭐야. 춘추복, 요번에도 또 입으려고 하다가, 그때 뭔가, 대학생이었나? 학사모 뭐 입은 날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했었어가지고 안 입었던 것 같아요 음, 기브러브 직캠이 백만이 됐고 TMI 어, 오늘 뭐 먹었냐는 질문도 있으니까 TMI를 뭐 먹었는지 알려줘야겠다 오늘 제가 시리얼을 좋아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깨가지고 시리얼 먹고 나오고 점심에 또인기가 매점을 안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무, 유부초밥 먹었어요 유부초밥이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샌드위치랑 근데 매점 좀못실뭐라해죠매좀해좀 이모님? 이모님께서 막방이라고 생겨 주신 거예요. 저희 MC 분들 거다 이렇게 박스로 해서 그래서 유부초밥을 먹었습니다. 타임, 오, 캡처 타임 좋죠. 자, 가겠습니다. 야, 이거 셀카 같은데, 제가 셀카에서 많이 하는 포즈거든요. 이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이것도 많이 하고, 또 레이피스, 나도 아, 레이피스 해야지. 레이피스. 아, 이제 퇴근하고 뭐하냐고요 바로바로 연습 그 전에 그래도 맛있는 저녁을 먹고 연습을 힘내서 할 예정입니다 v 이앱 끝나면 가장 먼저 연락 올것 같은 멤버 일단 방송 중에 가을 언니한테 그 연락이 왔어요 거실에 있는 TV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라 했지 읽어줄게요 크크크크 큰 스포 해주셨네요 이렇게 <웃음> 제가 그 다이브 포즈 한거 보고 큰 스포 해주셨네요 그리고 레이랑 같이 보고 있었대요 거실에서 그래서 끝나자마자 레이한테 고생했다고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카톡이 왔답니다 자매추 자매추 뭐할까요? 자매추 아 뭔가 매운 음식이 먹고 싶은데 매운 음식 매운 음식 뭐가 있지? 뭐 주꾸미 이런 것도 좋고요 역시나 마라탕 마라샹궈는 역시나 좋고 <웃음> 역시나 댓글에 마라탕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 MC 비하인데요 어, 음, 오늘 중간중간에 약간 감성적인 노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꾸 오늘 스태프분들이 올것 같다며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뭔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올것 같은 거 뭔지 아세요? 그래서 약간 중간에 고비가 있을 뻔했는데 하지만 그래도 뭔가 생방송을 울면은 잘 멘트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더 집중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 아, 맞아. 저희가 이거 마지막 의상을 정하면서 어떤 의상을 할까? 이랬는데 막 우리 그거 해야되는 거 아니냐 앞니, 덧니, 사랑니, 우리 언젠가 해야되는 거 아니냐 이거 좋은 컨셉인데, 했지만 그래도 조금 <웃음> 마무리 의상으로는 너무 유쾌한 의상이라서 첫 번째 나의 의상이랑 똑같이 했어요. 마지막 의상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까먹었어요. 근데 뭔가 듣고 오! 너무 좋다. 작가님들도 완전 오! 그래가지고 바로 선정이 됐죠. 나 오늘의 폰케이스는 그대로 보라색 바꿀 때가 됐나 벌써? 아직 바꾼지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오 지금 딱 자연광 좋은데요? 니니니즈 사진 사진도 열심히 찍었답니다 라서 올려볼게요 이 이름도 애칭도 니니니라는 애칭도 그때 제가 퇴근할 때 이게 될까요 안될까요?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애칭으로 막 이렇게 말했는데 맘에 안드셨나봐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 니니니가 되었죠 뿌듯합니다 안 먹어봤냐고 안 먹어봤습니다 냄새도 안 맡아봤어요 냄새가 되게 안 좋다고 되게 특이하다고 하던데요 나중에 시도해보면 알려줄게요 아차 안에서 핸드폰 보면 어지럽지 않냐고요 제가 멀미를 잘안 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진아 아주 최근에 봤어 저 아주 최근에 봤죠 집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엄청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조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탐내는 그 사진 진짜 귀여운데, 아, 내가 언제 한번보는안 번, 번, 아, 보냈군요. 나중에, 내편에 올릴게요. 그거, 아, 계속 올릴까다 내가 안 올렸구나. 진짜 귀여워요. 걔는 자꾸, 아조는쟤 먹을 거 자꾸 탐내더라고요. 네일 할 예정 있나요? 네일 하트 할 예정 있나요? 지금 제가 아주 깨끗한 맨 손톱인데요 한게 좋아요? 안한게 좋아요? 우리 다이브의 의견에 따라 하겠습니다 둘다 좋아. 안한게더 좋아요. 둘 다. 무대할 때는 하는 거, 무대할 때는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럼. 첫 주에 확인해주세요. 붙였다 떼는 거 해야겠다 유진이 앞머리 보고 싶다 여러분 앞머리 그리우시죠? 저도 그립습니다 <웃음> 하지만 앞머리는 올해 안에 꼭 내릴 거예요 진짜 하지만 아직은 이제 슬슬 배가 고프구나. 6시가 타대가 벌써 저녁 시간이야 강철부대도 스포 해달래요 음, 진짜 여러분 갈수록 재밌어집니다 <웃음> 진짜 갈수록 재밌어요 김밀입니다 컨셉 포토 스포? 내일 뜨나요? 컨셉 포토? 내일. 오늘? 오늘이래요? <웃음> 오늘 떠요? 아, 오늘 누구예요? 아,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웃음> 저, 저예요? 비밀이래요? 너무하지 않아요? 제가 스포 할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죠? 오늘 뜬대요, 여러분 아, 기대되네 유진아, 숙소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아 그... 지원이 리즈가 최근에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약간 뭔가 대체당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건강한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제가 그거 먹어보고 싶었어가지고 지원아 한번 하나만 먹어도 될까 해서 지원아가 언, 언니 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구매를 했어요 어머! 바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배송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또금세그 사이에 또 하나가 먹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그... 그날 기준으로 다음날에 도착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지원이에게 몰래 아니다 지원이 몰래 하나를 훔쳐 먹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채워놨답니다 지원이가 알아채기 전에 바로 채워놨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젠가 엊그젠가 지원이한테 양심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맛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장발장이라고요? 너무해요. 완벽 범죄였다고요. 아 범죄도 아니에요. 전 양심 고백했으니까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었던 친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랍니다 보조개 찔러주세요 <웃음> 댓글에 맞추신 분이 있어, 아이스크림 이름 대박이다, 모르실 줄 알았어요 오늘 큐피트 쉬는 날인가요? 큐피트 지금 잠깐 쉬는 날이고요 4월 5일부터 다시 그 정상 영업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도 떡볶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사실 요즘은 커리도 좋고 마라도 좋고 해서 떡볶이에 조금 소홀해진 감이 있네요. 맞지? 어느새 벌써 도착을 했군요. 어, 벌써 제가 20분이나 브이라이브를 했나요? <웃음> 시간이 진짜 빠르군 어느새 이렇게 가까운줄 몰랐어 생촌동이 요즘 최근에 애니메이션 본거뭐 인가 얘기 더 해달라고요? 그래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막방이니까 제가 다 얘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 어, 에스카와이 구매하셨군요 저도 그 사진 마음에 들어요 에스카와이 맞아요 여러분, 도착했어 라고 댓글이 왔는데 도착을 했어요 다시 찾아볼 인가 영상은? 어 첫방? 첫방 첫방, MC 멘트도 그렇고 무대 한 것들, 기브러브 자주 볼것 같아요 뭔가 그때만의 그런 긴장감과 설렘이 있어요 오늘 진짜 기가요 제작진 분들도 졸업 축하 케이크도 막 해주시고 엄청나게 또 마지막까지 사랑을 받고 왔답니다 인가 대본 진짜 좋았는데 맞아 초반에가 진짜 대본이 진짜 소화하기 어려웠어요 정말로 <웃음> 댓글에 언니 오늘 렌즈 꼈네 나의 걸프렌즈라는데 실제로 렌즈를 꼈어요 여러분 <웃음> 끊긴다고요? 머리가 아프군요 끊긴다니 너무 속상하네요 치아 <웃음> 음, 아닌데 난지상인데 많이 끊기나요? 어때요? 아, 지금은 또 괜찮군요 다행이에 끊기면 속상하니까 잉크하면 손가락 같은 좋아하는 이모티콘? 애기 천사 베르사체 TMI TMI 뭐가 있을까? TMI <웃음> TMI 뭐 m i 까 m 르 t 체 찍는 날도 많이 긴장을 했답니다 언니. 더 공개가 된대요 나중에, 4월 달 중에. 기대를, 해주시겠...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름 카메라 한롤 완성했는데 그 현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갔어요. 이제 저는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MC 마무리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조금 끊기죠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V l i 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일본어 음, 오랜만이지만 한번 해볼게요 今日も最後まで人気がよ。最後まで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아이も楽しみにしていて <웃음> ください. 이제 저는 밥을 먹고 연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Can you speak English? Mm. Thank you guys. 안녕. 고마워요. 밥 맛있는 거 먹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아, 어떻게 뜨는 거야. 여기다.